안녕하십니까 2월 16일자 해외선물 미국쇼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어, 그럼 해외 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미 증시는 장 시작 전 발표된 소매판매, 뉴욕주 제조업지수 등 주요 실물경제지표의 호조로 약세로 출발했는데요.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로 달러와 국제수익률이 상승한등 증시의 상승 여력이 약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가 지금과 같은 금융 환경에 잘 정화하고 있다는 점과 커진 경제에 대한 가시, 자신감으로 장중 매수가 유입되며 시장을 이끌었네요. 여행주, 게임주에서 실적 호조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에어비앤비가 13%, 로블록스는 26% 이상 급등했습니다. 원유는 원유 재고가 직전 수치를 크게 상회한 1600만 배럴 증가했다는 소식에 하락했습니다. 고용보고서및 소비자 물가지수 등 주요 실물 경제지표가 예상과는 다르게 견조한 모습인데요.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시장의 상승 요인이 크지 않아 보이지만 시장에서는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튼튼하다는 방증임을 알수 있겠네요.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통해 나스닥 장세를 분석해볼까요? 나스닥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은 HTS 화면번호 402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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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선인 13200포인트까지 상승한다면 다음 저항선인 13400포인트까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마지막으로 금일 발표될 펀더멘털 이슈에 관하여 당사에 상장된 50개의 미국 주식옵션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월 16일 금일 주요 경제표 지 발표는 한국시간으로 오후 10시 30분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생산자 물가지수, 필라델피아 연원 제조업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이전치는 19만6천건이며 예측치는 이전치보다 소폭 증가한 20만건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월 생산자 물가지수 이전치는 마이너스 0.4% 예측치는 0.4%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지수 이전치는 마이너스 8.9이며 예측치는 마이너스 7.4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옵션 관련 기업들의 기업 이벤트 일정은 장마감후 드래프트 킹즈의 실적 발표가 있으며 야마나골드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드래프트 킹즈의 시장 예측치는 주당 순익 마이너스 0.6078달러로 예상되며 야마나 골드의 시장 예측치는 주당 순익 0.0584달러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일 뉴욕장 마감 이후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경제지표 및 미국 주식 관련 이벤트를 안내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유진 고님드께서는 HTS 트레이딩 커뮤니티 화면을 통해 특허 회원님들의 수익률,